자바스크립트에서 값이 있으면 그걸 쓰고 값이 없으면 새로운 값을 할당하고 싶다고요. 널 병합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 보세요. 여기 컴피그 객체가 있고요. 민값은 10입니다. 자, 만약에 민값이 없다면 저는 20을 값으로 할당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맥스 어, 값이 없다면 100을 할당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그 결과를 보면 min은 10이고 max는 100이 되겠죠. 자, 이 번잡스러운 코드를 간단하게 축약해 보겠습니다. 자, config min 값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20을 주겠다. config max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100을 주겠다. 실행해 보면 min 10, max 100이 나오죠.